같이? 같이? 같이? 같이야? 같이야? 꼬꼬 먹을까? 같이? 가자 나가봐 엄청 좋아졌네 하치야 누나가봐 안돼 하치야 지지면 안돼 하치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왜... 왜... 왜... 짖지 말고 너갈길 가. 같이 와... 왜... 얘기야... 왜... 같이 왜... 왜... 어디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가봐. 같이 가고 싶은 데가? 앨로 갈까? 일로? 다른 실인가? 여기? 에, 바 엄청 실겠다 <목소리도> 이기 애기. 이게 안되겠다. 너발 실어서 안되겠다. 저기, 형기 앞으로 가자. 파취야하지 고야할 거야? 어이밥 <웃음> 먹고 고야하지? 얼굴이우리다 젖었어. 이게 뭐야? 다 젖었어.